안녕하십니까 청풍 소장입니다. 이게 바로 양압 인공호흡기입니다. 이 호스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대는 거죠. 오늘도 이렇게 잠을 주무셔야 되는 양압 인공호흡기 사용자 여러분, 잠을 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. 이렇게 안 자고도 살수 있는데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이러고 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자꾸 버글거리고. 아유. 정말. 이렇게 벗으면 이러고 또 자니까 음. 양압기 안 쓰고 숨잘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수면 건강 연구소로 오십시오. 제가 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는데요. 소리를 들어보면 어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자는 소리를 녹음해서 오시면 됩니다. 오시면 양압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. 수면 건강 연구소로 오십시오. 02 -512 0 2 5 1 2 0 2 둘둘둘. 이 둘둘둘이 ZZZ입니다.